안녕하세요 별의 다육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구 성암 다육농원에 금요일 토요일 다육기 세일을 합니다 천원 포트는 7포트에 5천원 2천원 포트는 6개에 만원을 한답니다 토요일 일요일 15일 16일 양일간에 주말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 관심 있는 다육맘님들, 어서 오셔가지고, 좋은 다육이 많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실까요? 적기성. 적기성, 천원포트. 어, 빨갛게 물드어는 적기성. 어, 얼굴이 10개야. 정말 따글따글따글 따글 따글. 야 얼굴이 따글따글따글 따글 따글 너무 많네 적기성 천원포트랍니다 어, 이런 아이들 세 세기 포트만 합식을 하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아 이쁘다 적기성 핑크프리티 얘도 천원이랍니다. 이런 아이를 어디 가서 천 원에 살수 있을까요? 로제트가 세 개랍니다. 야 멋지다. 핑크 프리티 천원 포트, 천원 포트 일곱 개 오천 원이랍니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만 그렇게 한답니다. 오셔서 좋은 아이들 데려가세요. 어 로제트가 내신 아이들도 있어요. 아, 예쁘다. 홍옥 홍옥 2,000원 아 이쁘라 동굴 동굴 끝이 빨간 홍옥 사과 홍옥도 빨갛게 예쁘지만 다육이 홍옥 정말 예쁘죠 2,000원 이런 아이들 어디가서 2,000원 주고 살까 정말 예쁘다 2,000원 홍옥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정란 저는 정란 이거 정말 예뻐하거든요 색감이 너무 예쁘고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지 그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란을 좋아한답니다 루케 6개 스페리 라일락 라일락 천원포트 라일락 천원포트고요 보이시죠? 라일락 천원포트 7개에 5천원 자구도 있어요. 라일락이랍니다. 일곱 개에 오천 원. 라일락. 야. 연두 연두 매직 젠 골드. 연두 연두 예쁘죠? 매직 젠 골드 1천 원. 일곱 포트에 오천 원이랍니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매직 잼 골드, 어, 예쁘다. 연두 연두 한데 입장 끝에 빨간 점이 꼭 지켰네. 아 예뻐요. 오팔리나, 오팔리나, 오팔리나 천원 포트랍니다. 오팔리나.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오팔리나 다 가지고 계시죠? 오팔리나. 어, 두개세포트 이렇게 합식을 하면 아주 예쁜 오팔리나 아, 예쁘다 합식하면 좋은 오팔리나 네티지아 아 네티지아 예쁘다 네티지아 쌍조랍니다 천원 정말 싸다 값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일곱 포트에 5,000원이랍니다. 네티지아 너무 예쁘죠. 1,000원 포트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는 분이 좋은 거 골라 가신답니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이랍니다. 네티지아 1,000원 포트 당인 당인 2,000원 당인 2,000원 어 당인 2천원 당인이 물들어서 빨갛게 되면 정말 예쁘죠 당인 당인 2천원 춘맹 춘맹 춘맹 2천원 포트 아, 춘맹은 뭐라 해야 될까 연두 또 노란빛 이렇게 물이 드는 춘맹 예쁘다 춘맹 2,000원 프리티 정말 예쁘죠 프리티 프리티 키우기에 아주 무난하고 잘 자라는 프리티 입꽂이도잘 된답니다 프리티는 프리티 프리티 예쁘죠 프리티 캘리포니아 선셋. 아, 색감이 너무 예쁘다. 캘리포니아 선셋. 2,000원 포트랍니다. 캘리포니아 선셋. 2,000원 포트. 어우, 예쁘다. 싸죠? 2,000원 할 때, 세일할 때 사가세요. 6포트에 만원이랍니다. 6포트에 만원. 금사황, 금사황, 꽃도 피었죠? 야 금사황, 꽃도 피었어요. 후, 음, 솜털이 솔솔 나온 금사황. 금사황, 2,000원 포트랍니다. 금사황. 메비나, 메비나. 아, 메비나, 예쁘다. 메비나 메비나 2,000원 포트 메비나 공군 비행장이 가까워서 비행기가 계속 뜨고 내려요 메비나 핑크루비 와 이쁘다 어, 핑크루비 요렇게 어, 물이 들어있는 핑크루비 2,000원 포트랍니다 핑크루비 그루비 2천원 2천원 포트요 양노 양노 SP 양노 SP 양노 SP 2천원 아메티스 아메티스 2천원 아메티스 2천원 포트 라일락 라일락 라일락 2천원 라일락 라일락 2천원이랍니다 라일락 나나 후쿠미 나나 후쿠미 2,000원 나나 후쿠미 나나 후쿠미 2,000원 시크릿 시크릿, 시크릿 2,000원 시크릿 2,000원